안녕하세요. M 스토리의 강민훈, 한성훈 작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여태까지 조금 진지한 얘기를 많이 다뤄봤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내 음... 결혼식에 한방도안 오기 또는 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기. 음. 어... 하나, 둘, 셋. 장례식에 아무나 오게 저도 장례식에 아무나 오기. 어 그래요? 어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요? 말 둥다. 아좀 바꿔도 돼요? <웃음> <반대가 해서. 웃음> 생각해 보니까 둘만 좋으면 뭐 남들이 막 반대하더라도 둘이서 결혼해버리면 그만인데 이제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온다는 거는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한테 막 버림받고 미움받고. <웃음> <했고> <웃음> 했는데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딴 것도 아, 나는 미움받고 버림받은 <웃음> 인생이 제가 <웃음> 안 아, 하네요 아, 아니. 아니, 안. 아니,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나는 <웃음> 난... <웃음> 논리가 없네 <웃음> 친구 대신 내가 누명쓰고 감옥가기 음... 또는 나 대신 친구가 누명쓰고 감옥가기 <웃음> 하나 둘셋 제가 감옥가기 저는 민우 작가님 결혼하셨 제가 솔로였다면 <웃음> 당연히 성은 작가님이랑 같은 입장일 텐데 음. 제가 이제 혼자가 아니다 보니까 도저히 두고 갈 수가 없네요 와, <웃음> 와, 와. 와. 와. 자 우리 다시 태어난다면 에이밍 대표하기 아니면 또는 대통령 되기 음. 네, 하나 둘셋 대통령 <웃음> <웃음> 아니, 대박! 생각도 못했네! 야망있으시네요! 아, 나는 이미 대표예요. 야망 있는 건 아니고, <웃음> 제가 옆에서 대표님을 직접 보잖아요. 음. 이제 얼마나 이 대표의 삶이 힘든지 제가 톡톡이 아니까. 음. 대표의 직책 그 무거운, 무게감을 가지고 이제 수많은 작가들을 컨트롤하고 같이 이끌어가야 되고 그런 과정이 아.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물론 음. 대통령은 안, 해봐, 안 해봐서 제가 모르니까 일단 당장 제가 지금 옆에서 지켜보게에는 아, 음. 우리 대표님이 엄청 힘든 일을 정말 감사하게도 잘 해주시고 계시구나 그런 음. 생각이 듭니다. 야, 이거를 이렇게 보장을...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나는 뭐가 되나 싶다. 지금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나 지금? 이게 부담인구나. 그러니까 는 지금 대통령보다더들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얘기하면 지, 대표님은 <웃음> 편안한 <웃음>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제버리고 그렇고 <웃음> 나는 어떻게 <웃음> 해야 되나? <웃음> 그래서 성원 작가님이 한번 꼭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요 그제영량이 <웃음> 대통령일단 안 되니까 아 이거 그렇다고 또 이렇게..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포장 좀 해줘요 어떻게나 <웃음>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달 동안 하루에 열여 시간 동안 평복하기 또는 1여 시간 동안 녹음만. 와 어, 너무 고민된다. 어렵다 어, 어렵다 어 너무 너무 어렵다. 이 배너스 게임을 하다보면 이게 뭐라고 하는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러네 일어날 수도 않는 일인데 <웃음> 괜히 이게 상상하게 되잖아요 이번 건은 어. 왠지 작가님이랑 좀 반대일 것 같아요 그래요? 네. 어 저희랑 맞춰볼까요? 먼저 봐봐요 민은 작가님 어떤 것인지 아실 것 같아요 민은 작가님은 편곡이고 성은 작가님 녹음일 것 같아요 음자 가볼까요? 녹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로금>. 어? 뭐야 <뭐요? 웃음> 반대한 안 반어 안 <웃음> 어, 왜요? 왜 편곡이 더 편하지 않나요? 녹음보다? 아 어, 녹음이 훨씬 편하죠 18시간 편곡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녹음이 낫겠다 음.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. 왜냐면 이제 음. 편곡할 때는 머리를 엄청 써야 되잖아요 음.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아이디어 구상하고 음. 짜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매일 하루도 안 쉬고 18시간씩 그렇게 하면 정말 음. 수명이 단축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음. 녹음이 낫지 않을까 일단 제 입장에는 그런데 음. 제가 생각해기에 서문 작가님이 워낙 녹음에 공들이고디렉도 음. 엄청 열심히 보시고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시는 거 옆에서 보거든요 음. 그래서 작가님은 음. 아 편곡을 선택하겠구나 했는데 아니었네요 음. 아, 왜냐면 일주일 한달 동안 18시간이 편곡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<웃음> <웃음> 그삶은 알거든요 나쁘지 않아요. 근데 녹음하면 18시간씩 매일 녹음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. 힘드니까 어쨌든. 사람을 상대하는 거고 긴장도 되고. 근데 안 해본 일이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요. 음. 네. 18시간 녹음하고 싶으시다면한번 아, 도전해보고 싶어서요. 도전해보고 싶어서요. 네. <웃음> 좋습니다. 그럼 용기, 도전 네, 응원하겠습니다. 자, 질문 드리겠습니다. 내평곡 네, 실력에 점수를 준다면 음. 90점 이상, 90점 이하. 음. 어렵, 너무 어렵다, 이거는 네, 생각해 볼게요 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 90점 이상? 저도 이상 어. <웃음> <웃음> 다행이다 <웃음> 어, 어, 다행이다 <웃음> <웃음> 사실 과거에 했던 작품들을 보면 당연히 이하처럼 느껴지고 아, 이때 왜 이렇게 편곡했지 하면서 후회할 때도 많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편곡하는 곡들은 다 이제 결과물들을 내가 들어도 음. 아, 정말 만족스럽다, 자신있다 하는 상태로 내니까, 음. 제 스스로한테는 이제 그렇게 점수를 줄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편곡을 너무 잘한다의 개념보다 편곡을 하면서 실력 있는 분도 너무 많이 있는데, 그냥 제가 제 스스로에게 편곡하는 시간이나 정성이 부끄럽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나오면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, 진짜, 솔직히. 그러니까 저한테까지 점수를 너무 야박하게 주면 나한테 너무 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에게는 정말 집중해가면서 잠을 안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쪄려가고 이거에 온 힘을 다 쏘는 제 스스로가 저는 좀 대견해요 그래서 90점 이상이라는 거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놓고 보면 저도 자신 없는데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저는 제 편곡이 좋아요 한국가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이 질문은? 작곡을 했을 때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빌보드 1위 하기 아. 음. 그리고 멜론 차트 10주 연속으로 1위 하기 하나 둘셋 빌보드 1위는 사실 거의 대통령 되는 급의 판결인데 <웃음> 되면 이제 인생을 펴는 거죠. 그뒤로 빌보드 1위의 저작권료가 얼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음. 전 세계 모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된다는 거고 내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고 음. 그러니까 그 이후에 펼쳐질 삶들이 이제 완전 달라질 것 같아. 음. 글쎄요, 뭐 이렇게 해외 국내서만이라도 일단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나 너무 불쌍한 불쌍 그. 그러니까, 뭐, 그 빌보드를 해도 역시 저한테 큰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체감이 안 돼가지고. 근데 멜론 1위는 체감이 되거든요. 오, 멜론 1위. 막, 베기 안에 들어도, 오, 막, 베기 안에 들어도 너무 신기하고 막 이래가지고. 그냥 그런 거지. 뭐, 부페도 가본 사람이나 가본다고. 근데 빌보드 1위 하면 자연스럽게 멜론도 1위 하지 않나요? 아. <웃음> 네, 오늘 좀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께. 새로운 모습들 좀 보여드려봤는데 재미있었는지 모르겠네요. <웃음> 네,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저희 M 스트링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까지 <웃음>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